을아 늦었어 먼저 해버렸어 <웃음> 지금 이제 이제부터 그 허벅지 힘들어 갈 때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허리랑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, 좋아 좋아 지금 좋아 지금 뭐가 좋으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는 나쁜 예가 또 나오고 있어 봐요 지금 이게 되면 여기 힘들어 간다 그랬죠 이제 계속 힘들어 갈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카이퍼 시스가 없어져 이제 흉치에 그래서 역. S자가 생겨요. 네?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알아요? 네. 무슨 말인지 아, 알아요? 모르면 봐. 네. 척추가 s 자야 되잖아요. S자가 이게 S자가 아니라 옆에서 볼때 이게 S자가 있잖아요. 네. S자가 있는데 발레 대충 배우.. 아니 이상한 놈한테 배운 열심히 한 발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? 척추가? 나올 때가 들어가고 들어갈 때가 나와요. 네? 그게 역 S자가 된다. 그 말이에요. 좀 전처럼 하면 발이 불안하고 대퇴부에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? 이제 척추가 네. 흉추의 이포시스가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. 네. 선생님이 몸이 이상한 게 아니라 컨택 포인트가 연결점을 찾지 못하면 몸이 그렇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. 몸도 살아야 되니까. 네. 하.. 이 좋은 이 주옥 같은 나쁜 애들. <웃음> <웃음>